야나 과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냐? 아 아니다 너 요즘 바쁘다고 했지 아냐 아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야 됐고 가져와봐 조금 정도는 시간 내줄 수 있어 야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은근히 시간 많이 걸렸네 어쩔 수 없지 과제는 늦게까지 해야지 뭐 야 이번에 장학금 신청 받는다는데 너 지원 대상에 포함되던데 한번 지원해봐 아 진짜?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한번 알아볼게 내가 신청 방법이랑 공고 캡처해놨는데 보내줄게 확인해봐 야 이거 젤리인데 먹을래? 야 과자 사왔는데 같이 먹자 핸드크림 바를래? 손 줘봐 야! 이거 좀 봐봐 이게 뭐야 크크크크 <웃음> 어때 웃기지? 야, 있잖아. 내가 어제? 아, 그래서 요즘 걔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. 그래서... 아, 그맘 나도 알지. 그동안 음보증 심했겠다. 나였어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듯. 야 탕수육은 부먹이지 뭔 소리야 당연히 찍먹 아니야 야 에프제야 넌 부먹이 맞다고 생각하냐 찍먹이 맞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부먹이지 고급 중식당 가면 다 부어져서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냐 크크크 야넌왜 맨날 얘편 만드냐 맞는 말 하니까 그렇지 크크크 그래서 그 선배가 귀찮게 자꾸 치근덕대는 거야 선배라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어 야 응? 안내해 어디로? 그 선배인지 뭔지 하는 거한테 안내하라고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게 아니 그래도 그건 좀야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얘기 안하면 계속 치근덕댈걸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해 줄게